지금까지 만든 버전을 보고 싶다면, 로그 명령을 사용하세요 아래쪽, 위쪽 화살표키로 스크롤 하실 수있고요 큐버튼을 누르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만약에 로그가 너무 길다면 원 라인 옵션을 사용해 보세요 한 줄로 로그를 볼수 있습니다 헤드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치를 추적하고 싶다면 올 옵션을 사용해 보세요 작업을 그래프 형태로 보고 싶다면, 그래프 옵션을 추가해 보세요. 그래프 모양으로 작업을 볼수 있습니다.